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요즘 배틀그라운드 다음으로 핫한 배틀로얄 게임이 있죠 바로 에픽게임즈에서 제작한 포트나이트입니다 바로 이 포트나이트가 모바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 신기한건 PC와 모바일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호좀 신기하네요 포트나이트가 포트나이트 모바일을 선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되는 기기는 ios 그러니까 애플의 최신 os인 ios 11 버전인 아이폰 6 se 아이패드 미니4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2 아이패드 2017 또는 이 상위 버전의 기기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드로이드는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배틀그라운드도 모바일이 나온 마당에 이게 무슨 대수냐고 할수 있겠지만 이 포트나이트는 놀랍게도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크로스플레이가 뭐냐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PC와 모바일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바일에서 포트나이트를 실행시켜도 PC에서 포트나이트를 플레이 중인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PC 특성상 정확한 애인과 빠른 조정 등은 모바일 혹은 콘솔과 마주했을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크로스플레이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로켓리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플레이를 온오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온오프가 없다고 해도 그에 따른 조정이 있겠죠 현재 포트나이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도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었지만 크로스플레이는 지원하지 않고 중국 스토어에만 출시를 하여 v p n 우회를 해야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요즘 해외축구나 미식축구 경기에선 세레머니로 포트나이트를 따라하는 세레머니가 종종 보이듯이 해외에서는 포트나이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해주는데요 모바일 출시를 하면서 크로스플레이까지 지원하고 트위치 시청자 수도 압도적으로 차지하면서 무섭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포트나이트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참 현재 이 모바일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한 번쯤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